오늘도 나는 혼자 밥 먹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아침에 커피랑 빨리 빵을 먹고 싶었는데 이거 촬영한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끌었더니 지금 10시가 다 돼갑니다 저 빨리 커피랑 팬케이크 먼저 먹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켓컬리에서 브런치를 해먹으려고 재료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브런치의 시간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팬케이크를 먹고 그리고 점심 때쯤? 그거를 좀 먹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마켓컬리에 브런치를 할수 있는 메뉴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웃음> 아무튼, 팬케이크 먹으러 가볼까요? <웃음> 제가 망가뜨리고 있어요 I h a 버렸어요 I a l l I k e I know you r e a 쫄라맸네 <웃음> 프리저도에 비하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되게 부드럽게 됐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메이플 버터 그래서 먹을거예요 이게 지금 두조각이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켓컬리에서 그 버섯하고 햄하고 그다음 샐러드류 막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뚝뚝 약 떡처럼 돼가지고 커피 없이 먹을 수가 없네요, 이거. 하... 커피만 한잔더 리필해가지고 먹어야겠다. 이 개. 이거. 베이비 브로콜리. 그 다음에 당근도 베이비 당근, 그 다음에 요걸 사왔어요. 페니쉬 협이죠. 요거를 이렇게 준고요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샐러드. 얘 약간 조금 매콤한 느낌이라던데 전혀 그런 맛은 안 느껴지는데. 약간 <목소리도> 향이. 먼저 먹어볼게요 <웃음>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니부터 음~ 맛있어 햄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베이컨을 대체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음. 버섯하고 치즈 진짜 맛있어 귀여워서 그렇지? 당근맛이야 샐러드 아니라 빵, 스파게티 뭐 그런거랑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맛있다 계란후라이를 추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저녁은... 라면? 도 없이 먹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어, 한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어제 유튜브 본 거에서 좀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요리가 있어가지고 가볍게 먹어 볼 건데, 참다! 으로도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치 콩나물죽? 밥? 뭐뭐 뭐 그런... 게 뭐였는데? 아주 김나영님 <웃음> 노필터TV 보다가 제가 평소에도 김치 콩나물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에 그냥 찬번만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도 오늘 점심을 먹어보려고 어, 급하게 어, 편집을 하다가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요리책을 보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막 구매해놓고 요건 이제 좀 최근에 구매한 거고 안 보고 있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카메라를 사야 돼서 이렇게 계속 콤밥 시리즈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요리를 보여드리면 좋을까? <웃음> 좀 고민함 했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봤더니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고 오늘은 약간 공부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또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있어가지고, 흐리멍텅하지만, 아무전 열심히 찍어가지고 카메라를 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찍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양파스프 있었는데, 이콩콩 간단하잖아요. 양파스프 제가 좋아하니까 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뭐솥밥 같은 거 제가 좋아하니까 솥밥 책이에요. 그래서 또 따라서 해보고 이제 다양하게 보여 드리려고 맨날 하는 거 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오늘은 좀 그냥 간편하게 <웃음> 사실 이렇게 해놓고 늘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간편한 걸좀 찾아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빨리 해보겠어요. 그 콩나물 김치죽? 나은 양파 써 버리려고. 이게 순두부 계란 그거 하면서 만들어 놨던 육수인데 여기 그대로 하려고요. 양파도 넣고. 콩나도 넣고.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참밥 넣어줄게요 2인분인데? 또 끓여 계속 이제 좀 오래 끓일게요 택도 없네 찌개를 해놨던 베이스에다가 지금 해서 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에 덜어서 먹으려고요 이거는 그때 해놨던 장조림 그건데 <웃음> 이렇게 밖에 안 남았어요 두 알? <웃음> 그냥 마저 먹어버리려고 음~! 따뜻해. 푹! 음 셀마도.. 또 팍팍은 못먹고 있어. <웃음> 국물! 더졸이지 않기를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 이게 그 순두부 명란찌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맑은 탕으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제 해서 끓여먹고 그리고 국물이 좀 많이 남아있었어요. 버리긴 아깝고. 그 국물 베이스에다가 했더니 간이 딱 맞아 음, 원래 이제 맹국물에다가 하려면 그냥 기본 육수 만들어가지고 약간 참치액이랑 간장에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간 맞추기를 이게 약간 좀 끓여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만드는 거는 진짜 그냥 너무 간단해가지고 겨울철에 그냥 간단하게 먹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천천히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밥 먹는다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모두 즐거운 혼밥 하세요 안녕